노란 롱목 언제 했지? 되게 안 나네. 2주 됐나? 일주일 됐나? 제롱아왜 이렇게 노래해? 언니, 이거 봐. 뭐 깜짝 놀랄까. 제롱이 그냥 노란색이야. 가져이 <목소리> 오늘, 여기 올 거라고 아침에 세수했다고. 일로 세수했는데 빗질을 못해서 세수 효과가 100% 발휘되지 못했어. 그로이는껌 줄까? 껌 줄게. 이거 뭐널약올리는건 아니고 진짜 네가못먹거 <웃음>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. <웃음> 아 진짜? <웃음> 저기 꼬맹이가 <지금 고백이가 웃음>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! 그로이 머리에 뭐 붙었다 재롱아 응? <웃음> 나 무슨 이잡는 사람 같지? <웃음> 됐어 재롱아 음. 탈거 같아 응 재롱아 날씨 너무 좋다 재롱이는 뭐안 타잖아 그치 털이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강아지도 타? 짧게 자르면 타지 그러면 안에 핑크색 살이 뭐 어떻게 빨개지나? 그렇겠지? 나 거기 가서 긁어달라 일단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긁어달래 알았어 알았어 아웃 알았어, 아, 알았어. 귀여 벗어서 <웃음> 도고막어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? 언니 지금 이거 보면 깜짝 놀란다 재롱이야 뭐볼 때마다 놀랍지 근데 이거 진짜 지금이 좀 놀라운데? 이거 와서 볼래? 안 되는데? 가서 볼라 했는데